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맛있겠다 야미오빠가 벌써 찍었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찍으려고 왔어요 <웃음> 오늘은 킹크랩을 먹을까 하는데 일단 시세를 한번 볼게요 다른 유튜버 두명도 있답니다 저기있다 둘이 꼭 붙어있다 이거 브로맨스인가? <웃음> 왜? 아여기지여 만나면 여기까지 와우 와우. 게라는 겁니다. 새게. 새게. 오징어는 여섯 마리 만 원. 지금 아, 아게 아. 오징어 많이 떨어지긴 했어. 아니 왜 이렇게? 아. 아, 라 어? 네. 일본, 일본 사람들고 근데 어? 가리비 음. 거기 둘게요. 제가 알아 그러면 요 잡아서... 그 들고 다다고 아, 그런 그저께 요즘 무슨 일이냐면 초창기 때 와인은한 대씩 들고 왔는데, 유튜브에 술먹어 뭐 된다고 올렸어요. 들리고 저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술을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 서막아야 돼. 아, 그러니까 진짜 정리가 안 되고... 좀 있다가... 한가득... 아, 그러니까 니까 네, 아니, 수정사야 되는데 그 수정사부터 그 술을 들고 와야 사람들이... 아유, 수정 아니, 수정사니까 술을 왜갖고 와... 아니, 유튜버들. 조심하세요~ 아니, 어? 어? 어... 어... 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난 양양펀치가 시그니처야. 위, 이, 칼 빨리 먹어. 오, 낙지 살아있어, 맛있는데 얘가 왜안드세 근데 낙지가 맛 맛있고 맛없고의 척도는 어떤 걸로 도슨인데야 이거 안 비려, 안 비려. <웃음> 아, <웃음> 해산물은 자고로 이제 그, 신하면 네. 돼요. 근데 이거 어느산인지안 그래. 물어봤네. 이거 일본산 많은데. <웃음> 들어봐, 들 <웃음> 아니 그냥 먹어요. 그래, 한안 주고, 안 주고. 음?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차이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편해졌어. 차이나. Okay, 차이나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음. 안 비려? 응안 비려, 안 비려. 안 비려? <웃음> 음. 하나도 안 비려. 깨만만. 깨를 너무 많이 먹었다. 음. 깨만만. <웃음> <웃음> <웃음> 옛날에 이런 거 뽑는 인형뽑기도 있었는데, <웃음> 그, 그 아, 만 원, 아, 만원 주고. 그망치로 푸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아니안어오네 오! 잘 나오나? 오, 잘 나오. 여기. 네, 네, 네, 네. 하나씩 나눠 하나 먹자. 하나씩 하나. <웃음> <웃음> 그래그맛이 아닌데. 거의 뭐 참치회 녹은 맛인데 아 진짜? 아 이게 좀녹을린어가 원래 아삭아삭 해야 돼. 그러니까꾸덕독덕하고 아삭아삭 해야되는데 참돔은 이틀 있다가 먹은 그 맛이야 그니까 병어맛 아이스크림 원래 개 사면 이것저것 많이 섞어주는데 그죠그렇죠 그거를 안주는데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노래 형제줄포상이가 겁나만 챙겨주거든요. 두 가지, 네, 두 가지. 어 해산물 파티다. 와, <웃음> 되게 맛있겠다. <웃음> 사람들은 되게 되게 맛있다고 해. 이거 이런 거 거머리 알, 뭐예요? 거머리 알. 거머리 알이라고요? 뭐가? 어, 검은 거야. 저만 사실이야. 거머리 진짜. 알이에요. 거머리에 이거 큰 거. 그런 비슷한 종류예요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거머리알인지는 모르겠어요 음. 대충만 많이 이 거머리알이 많이 붙어있는게 살수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전 설은 아니고 오딱지에 이렇게 붙어있는거 다 거머리알 이렇게 유해 어떤가요? 괜찮은 편인가요? 이거 완전 좋은거예요 지금 꽉 찼잖아요 네 와 홀리 씨, 홀리 홀리! 알콜이랑 같 줄게. 우 우우 아 수빈 씨는요. <웃음> 아유, 요거 요거, 이거 감사합니다. 거빼 먹어야 귀엽다 드시죠. 어머머 어머 감사합니다 우리 밥순치는 누가 챙겨줘? 밥순이는 우리 류판 씨가 챙겨줘요 나야 오. <웃음> 맛있네요 음. 걔는 만족 걔 만족 걔는 <웃음> 이집잘지 <웃음> 어, 걔 진짜 맛있다 어 음. <웃음> 이렇게 나눠 먹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야니 살이 제일 맛있야니야 아니야. 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아 <웃음> 자, 지금 소감을 생 마디로 얘기해 봐. 세 글자로. 루팡짱. 아니야. 랍프로 사명시. 랍. 아, 랍이 없구나. 맞다. <웃음>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랍이 <웃음> 없다. 랍이 없어? 쌈. 랍스터 오픈해 봐요. 네. 콜랩. 그래. 가지고. <웃음> 색깔이 나지. 와우. 깨하, 깨하, 깨하. 우와, 여기, 아 여기 한번 아 보여줘. 여기 깨하. 한번 보여줘. 와, 녹진한 거 봐. 아 녹진한 거. 아아 유후. 오케이. 오 야, 미쳤다 이거. 뭐 생각보다 잘안 되니? 얘네 이렇게 얘는 쉽지 않아. 좀 이따 찍어요. 지금 찍을 게 없을까? 오 <웃음> <웃음> 오. 좀더힘 써봐요. 에스. 어떻게 한 거요? <웃음> <웃음> 어떻게? 해? 그냥 그냥 딱하자리만 되던데? 이런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건데. 맞아. 발굴. 와. 한대 피셔나 해야지. 자 이건 아, 오늘의 주인아 아, 오늘의 <웃음> 신박. 와. 가져와지 마세요. 드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테니까요. 자상한 남자. 멋있다. 손 조심. 손 조심. 오, 오, 오, 손오 잘했다. 와, 있어. 아 이건 또 이제 박수. 와, 춥다. 정확히 반을 나눌 거야. 알겠습니다. 목숨 내지 마. 3분의 2 그런 거 없어. 알겠습니다. 근데 왜내 소름 안 주냐? 감동이다 감동이야 한입 시원하게 하시죠 짜잔 밥술이에요 밥술이에요 밥술이에요 한 입에 더못 먹겠다 누가 보면 그냥 껍데기 줄알야겠어 맞아 맞아 오, 야, 내가, 야, 야. 야. 내가, 야. 야. 내가 약한 데가 있어요 와, 아직도 살아 있네 이게 와. 아, 가정 적인 남자, <웃음> 이거뭐 이냐? 아. 리얼 이야 이거 와, 아, 이거 진짜 리얼 이다. 아, 너무 맛있 겠다. 이거 뭐 <웃음> 와, 이거 우와. 와, 와, 서태 애, 서태 애, 서태 애, 서태 애, 서태 애, 서태 애, 서 와아 평하게 먹어야지 와 슬로먼요 슬로먼 슬로먼 슬로먼 와아 아잠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와 미쳤다 <웃음> 영상 찍을 때가 아니지 아 아니 사람아 뭐 하는 짓인가 응여가 이렇게 찍어서 자 이렇게 하오 이거였구나 와 정글이다 <웃음> 여찮네 네. 술이 없어 안녕니다 예, <웃음> 감사, 감사 <웃음> 밥술이에요 <웃음>